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사업장이 부가고지 사업장인지 자진신고 사업장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가고지 사업장의 경우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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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볼목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사업장에서 보수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보수를 기준으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업장을 자진신고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건설업과 볼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부가고지사업장이고 건설업과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자진신고사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건설업을 하면서 제조공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본사의 경우에는 부가고지사업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과 벌목업이 왜 자진 신고 사업장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본사와 현장의 보수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또는 해당 일용 근로자가 본사에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했는지를 공단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진해서 신고하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의 경우 현장간 일용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하고 그 이동을 공단에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측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이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타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는 부가 고지 사업장, 현장은 자진 신고 사업장으로 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가 고지 사업장과 자진 신고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고지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라고 부르고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신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가고지사업장에서 하는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하셔야 하고 자진신고사업장의 보험료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해야 할 보수총액의 대상연도는 전년도가 되겠고 보험료 신고의 경우 전년도는 확정보험료를 당해년도는 계산보험료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의 산정방식은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되겠고 보험료 신고의 산정방식은 보험료 납부현장의 노무비와 외주노무비 그리고 건설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의 과태료는 둘다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는 가상금이 없으나 보험료신고의 경우에는 납부 보험료의 10%의 가상금이 있으며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 둘다 연체금이 있습니다. 연체금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일 단위로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1일 단위로 1,000분의 1이 가산하여 최대 9%가 붙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별 산정 방법 두 번째는 안분비율 방식의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별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별 산정 방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가 있거나 계정별 원장에 현장 구분이 가능한 경우만 현장별 산정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둘다 납부 대상이 되겠으나 하도급 공사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둘다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를 산재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 산재 둘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모두 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용승인을 내려준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산재승인을 내려준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승인을 둘다 내려준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안분 비율 방식 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분 비율 방식이란 전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의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없거나 계정별 원장에 현장별 코드가 걸려 있지 않은 경우만 안분 비율 방식으로 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정별 원장의 현장 코드가 일부만 구분된 경우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안분비율 방식 산정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전년도 공사 매출액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출액 100억에는 비공사 매출 및 고용산재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100억 매출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현장의 매출액을 산정하시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현장의 매출액을 산정해 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할 현장을 50억으로, 산재보험료 납부할 현장을 40억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면, 고용보험료 납부할 현장 매출액 나누기 총 공사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0%가 나오게 되고 산재보험료 납부할 현장의 매출액 나누기 총공사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40%라는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액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보수 총액에서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의 보수가 6억이고 현장 이론 근로자 보수총액이 20억 외주공사비의 30%가 10억 장비 사용료의 30%가 5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한 금액에서 건설 현장 안분 비율 방식으로 산정을 해보면 앞장에 말씀드린 고용보험비율 50%와 산재보험비율 40%를 각각 적용해 주면 되는데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현장이 아닌 본사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안분비율 방식에선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현장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6억의 40%인 2억 4천을 안분비율 방식의 반영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용근로자 20억에 고용보험비율 50%인 10억을 산재보험료 비율 40%인 8억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고 외주공사비의 30%인 10억에 고용보험료 비율인 50%인 5억을 산재보험료 비율인 40%인 4억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고 장비 사용료의 30%인 5억에는 고용보험료는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산재보험비율인 40%만 적용하여 2억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인 3억에 고용보험은 매월 노무제공확인신고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 신고에서는 신고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만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에다가 기준보수액을 곱한 금액을 안분비율 방식의 반영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표는 현장에 대한 안분비율 방식의 산정 예시이므로 본사에 대한 보수총액은 별도로 퍼센테이지 적용 없이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분비율 방식의 반영보수를 산정한 다음에 고용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는데 고용 보험료에 반영되어야 할총 보수 합산액에 해당 사업장 고용 보험 요율을 곱하게 되면 고용 보험료 납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재 보험료의 납부 금액은 마찬가지로 산재 보험료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보수 총액을 합산한 후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곱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장비 사용료의 30%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수는 산재보험료에만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외주공사비의 30%와 장비 사용료의 3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잠깐 짚고 가자면 매년 말일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발표하게 됩니다. 23년도 노무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사에서 노무비를 사용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반 건설공사는 원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는 외주 공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산정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은 본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현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본사 고용보험에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 이때 보수는 임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등 본사 인건비가 모두 포함이 되겠고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는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반영된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본사에서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되겠죠. 이때도 에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등 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대한 고용보험은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보수는 일용근로자 급여, 임금, 잡급, 사업소득 등 명칭에 상관없이 현장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와 그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30%는 모두 발췌하여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산재보험료를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산재보험보수총액에서는 현장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 이때 보수에는 급여, 임금, 잡급, 사업소득 등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료의 30%와 투고자의 기준보수,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 마지막으로 그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의 30%는 모두 발체하여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A, B, C, D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용산재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고용산재보험료 둘다 적용제외대상은 첫 번째, 대표 이사. 두 번째, 대표 동고 친족. 세 번째, 비상임 이사의 보수. 네 번째, 비과세 금액. 다섯 번째, 해외법인 파견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만 적용 제외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 근로자. 다만, 64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 세 번째, 이미 가입 외국인. 네 번째 F2, F5, F6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휴업, 휴직 또는 보호휴가 중인 보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 산재보험료 안분 비율 방식의 보수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사 수입 계정을 확인하여 총 매출액을 확인해 줍니다. 이때 고용 산재 승인을 내려준 원도급 공사거나 비공사 경우 총 매출액에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원도급 미승인, 고용승인, 산재승인, 고용산재승인으로 구분하셔서 총 합산액을 적어줍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고용승인받은 공사 매출액이 33억 3 2 0 0이기 때문에 33억 3 2 0 0 나누기 총 매출액인 70억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총 매출액 대비 47.6%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미승인받은 하도급 매출액도 13억 5천에 나누기 총 매출액인 70억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총 매출액 대비 19.29%가 나오게 되고 원도급도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 대비 33.11%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 총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로 나누게 됩니다. 원도급 공사 총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와 고용승인받은 공사 총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를 합산한 것이 고용보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원도급 공사 총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는 산재보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때 산재 승인만 받은 공사 매출액이 있다면 산재보험 비율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 비율과 산재보험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ABCD 건설현장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사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A,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B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현장 고용보험 보수총액인 C는 고용보험 비율인 80.71%를 적용해 주시고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인 D는 산재보험 비율 33.11%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보수총액으로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 a 에 본사 고용보험 요율을 본사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본사 산재보험 요율을 현장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c 에 고용보험 비율인 80.71%를 현장 고용보험 요율을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 d 에 앞서 보았던 산재보험 비율 33.11%의 현장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각각의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계산보험료도 살펴보면 이렇게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계산보험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소나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계산보험료를 감액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확정보수총액 대비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30%를 초과하여 감액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개시 신고가 된 금액의 27% 이상은 계산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